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한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할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어서 아직 마땅한 촬영을 할 만한 장소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평소에 제가 찍는 것처럼 배경을 두고 제가 직접 얼굴이 나와 가지고 찍으려고 하는데 음... 제 스스로 만족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흰 책상과 조명 그리고 카메라 삼각대만 있으면 완성시킬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컨텐츠로 당분간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전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컨텐츠는 리뷰 컨텐츠일 거고요. 오늘은 외장하드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뭐 저처럼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같은면 아마 공감할 거예요 요즘에는 워낙에 디바이스들이 좋아져 가지고 사진이나 동영상 모두 용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를 보관할 장소도 필요해요 그게 바로 외장하드나 보통 그냥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저같이 여행을 다니고 이렇게 이동이 잦은 분들은 대부분 외장하드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는 외장하드는요 확실히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아다타 슬림 HV320 모델입니다. 용량은 1 t b 고요 요건데 제가 입에 한번 언박싱을 해가지고 스티커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스티커가 이 외장하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외장하드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외장하드예요뭐 이런식이라던지 이런식이라던지 혹은 제가 여행 중 잃어버린 것처럼 정말 큰 모델도 있죠. 10테라바이트 정도 되는. 1테라바이트에서 4테라바이트 정도는 보통 크기가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박스를 개봉을 해 볼게요. 뭐 외장 하드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구성은 정말 심플합니다. 외장하드가 들어있고요 플라스틱으로 보호가 되어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외장하드를 연결하는 선과 설명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말 많은 언어로 설명이 되어있는데 한국어도 이렇게 나와있긴 해요 궁금하신 분은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워낙에 외장하드에 익숙하기 때문에 설명서는 갖다 버리고요 자 끝이에요 사실 그냥 얘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끝입니다 근데 제가 이 외장하드를 소개시켜 드리는 게 뭔가 하나 특별한 점이 있어서 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요거 a 데이터 케어 플러스라는 복구 서비스를 지원을 합니다 2년에 한번 무료로 복구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 아마 소위 말하는 외장하드가 뻥 난다 라고 하죠 이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그 절망감 상실감 물론 저는 돈 도난... 안... 데이터를 저장을 해 놨는데 읽으려고 해도 읽히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복구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건데 그 복구 서비스가 용량에 따라서 조금 많이 상이하지만 가격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저같이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용량이 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 1.7테라바이트가 저장돼 있는 외장하드가 뻑이 나가지고 이제 사설 업체에 가가지고 복구를 맡기려고 했는데 가격이 한 3, 4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학교 과제였기도 했고 그렇게 막 엄청 학교가 좀 중요한 거가. 3, 40만원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촬영은 하는데도 저희는 제작비를 썼는데 그거를 또 복구를 시키기엔 너무 오반것 같다 해서 너무 비싸서 복구를 못 시킨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복구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심지어 복구를 해도 100% 복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몇몇 파일들은 날라가기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어 근데 이런 복구 서비스를 무료로 1회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서 1회 아한 번밖에 안 해줘 아니에요 여러분 1회 이 서비스는요 A데이터에서 제공을 해주지만 안 쓰는게 가장 좋은 서비스예요이 서비스를 쓰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외장하드가 뻑나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정말 혼돈의 카오스예요그 순간만큼은 정말 모든걸 잃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 중요하면 중요할 수록요 아무튼 ADATA 케어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무료 복구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는 게 사실 이 외장하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ADATA 케어 플러스 같은 경우는 복구율이 90%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음... 이건 뭐 제가 직접 파일을 없애고 복구를 해본 기록이 아니어가지고 뭐 정확하다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테스트 해보고 싶지도 않아요 어, 외장하드 뻥나는 건 상상하기도 싫어 이런, 이 부분은 그냥 뭐 믿어야죠 음, 믿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가 디자인적으로 밀고 있는 게 굉장히 슬림해요 엄청 슬림해요 지갑 같은 거랑 비교했을 때 지갑보다 얇죠? 뭐 마케팅적으로는 이게 바지 뒷주머니에 쏙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바보같이 또 그거를 바지 뒷주머니에다가 쏙 놓고 있는 사람들은 없겠죠? 충격에 약합니다 외장하드는 조심해 주셔야 돼요 항상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외장하드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외장아들을 이렇게 구매를 하셨을 때 어, 한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바로 사용을 하셔도 좋지만 한번 자기 컴퓨터 운영체제에 맞춰서 포맷을 하고서 사용을 시작하면 나중에 훨씬 작업이 수월하실 거예요 음 대표적으로 뭐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매를 했을 당시에는 FAT FAT 포맷으로 이제 포맷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FAT 포맷 같은 경우는 한 파일당 4기가 이상의 파일이 저장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영화가 8기가다. 얘는 저장을 못 해요. 이 8기가짜리 파일을 반반 잘라서 4기가로 한 다음에 넣어야지 저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FAT 팻 포맷이에요. 나중에 이걸 알고서 포맷을 하려고 그러면은 막 귀찮아지어요. 이거를 안에 있는 파일들 다시 딴데 옮겼다가 다시 어? 포맷을 한 다음에 옮겨오고 굉장히 귀찮아지기 때문에 미리 샀을 때 텅텅 비어있잖아요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ntfs 그리고 맥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macosjournal이라는 이제 포맷으로 포맷을 해주면 훨씬 작업하시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한 게 궁금하시다면 제 블로그 아래 설명란에 넣어둘게요 여기 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걸 깜빡할 뻔했는데 이 a 데이터. 케어 플러스를 사용하는 조건이 세가지가 있어요 2019년 12월 이후에 구매한 제품이어야 되고요 이 스티커를 잊지 말고 부착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떼는 거 까먹고 그냥 상자체 버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스티커 꼭 붙이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오늘 A데이터 외장아들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비슷한 유형의 제품을 소개드리는 해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y e l l e p a s s a t the m b n the math works. I o t t h to o r a l